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돌아온 아, 사실 나케요, 다큐 아닌데 그냥 우리 어, 그 소요도, 이름을 다큐가 아니라 딴 거로 바꾸는 거 어때? 제조야? 아니야 다큐가 좋아. 다큐 아닌 다큐. 이미 다큐가 아니긴 한데 다큐라고 하자. 다큐 다큐 다큐예요. 자 일단은 네. 이 쪽을 한번 봐보시면 예! 허, 홀로인. 할로윈 할로윈이어서혀습니다 예. 짜잔 와, 할로윈 와, 헬로윈 아니야, 할로윈 아, 할로윈이네? 이거 할로윈이야 아, 아프? 아, 펌킨 와, 펌킨이다. 아, 펌킨이다 아 공중부양 펌킨 <웃음> 공중부양에 밑에 껴도지도 않은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됐다 네펌킨이에요네 그래서 그럼 오늘 좀 공포스러운 장소가 있다고 해서 <웃음> 할머니 <웃음> 기념으로 가볼거예요 갈까요? 네, 이미 가고 있어요 지금 일부러예 그래서 우리가 밤에 시간을 맞춰서 온 거야. 딱히 그래 보이진 않지만 그렇습니다. 근데 여기 전에 그 박물관 아니야나? 어, 박물관이요. 아저씨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 티켓 두장 주세요. 어, 티켓, 주, 두 장. 티켓 주셨다. 아이고 주셨다. 아이고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받아 갈게요. 자. 네, 취 아저씨. <웃음> 그러면 일단 어디갔지 어 저기 어디 어왜 <웃음> 어, 저래도 지금 피자 그럼... 나가는데 뭐야 어디 가셨 하셨... 갈까요 피자 나가는데 어디? 네. <웃음> 뭐란 거야 에이걸 없애야 이... 되냐 눈뽕 이거 근데... 뭐야 이것들 새똥같은데? 새똥 아니야? 야, 야 이런거 있다 사, 새, 새똥이 왜 벽에 있어? <웃음> 뭐야 이것들 뭐야 이상해 이상해 아 어, 죽었어요 <웃음> 문어가 이렇게 눈은 쫄망쫄망해요 얘도 죽었어요 얘도 눈 떴어요 얘눈 주면 보통 산거 아닌가? 맞아요. 산거 아니야? 아니야. 아니야. <웃음> 어, 야. 응? 어? 야. 응? 야, 잠깐만. 나나 일단 나 뭐졌는데 아, 저기 있구나. 까먹었어. 응. 사라진 줄 알았네요. 깜짝. 일터 없어요? 네, 뭐, 없어요. 근데, 여긴 왜 일을 하다 탔어요? 불 났나보다. 누가 하다가 타셨는데? 뭐한테 온 거지, 도대체? 이거 뭐예요? 맛있는 펌킨파이. 응? 파이야? 어. 잠깐만. 몰라, 몰라 할수 있을 것 같은데? 안됐다. 아, 궁금한. 핸디같은데요, 님? 아, 호박파이 하쳐요. 야, 여긴 또...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? 뭐야, 이게? 화났는데 와인크. 이게 이래? 야, 뭐라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. 아주 기괴하네요. 네, 기괴합니다. <웃음> 그러면 여기가 원래 박물관이었는데 박물관 망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는데요. 왜 박물관 망했는데 이렇게 되냐? 어, 깜짝아. <웃음> 아, 깜짝아. 니는 을불러 기세요? 아니, 아 잠깐만요. 왜요? 잠깐만, 기다리고 거기 있어봐. 아이고 앉아왜아뭐 어, 진짜 웃고왜오근데나안 어, 되꼈어 <웃음> 그러면 어, 나 여기 끝났어? 우리 왔다는 증거로 사진 한장 찍자 네, 아 잠깐만, 너무 기고음 좋아요. 자, 그럼 자리 잡으시고. 자리 다 잡으시면 말해주세요. 좋아요. 네. 넵. 자, 그러면.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체크 어, 근데 잘못 찍혔어요. 다시 찍어야 될다 잠깐만. 뭘 찍은 거야? 아니, 그, 캡쳐도고 창이 같이 찍혔어. 렉 때문에. <웃음> 잘, 잘 찍었습니다. 나도 질수 없다. 뭐야, 어, 저 야. 이거? 뭔데? 버블이다. <웃음> 아, 살려주세요. 아. 음. <웃음> 아, 그, 아, 그, 벌써 끝났 아, 요 와, 자, 와, 와, 와, 와. 재밌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그, 아, 왁기. 그런 노른자 집으로 다시돌아가볼까요 와, 여기 아에 으악! 어허, 으악! 으악! 으악! 으 알겠어. 아, 아우 이렇게 와. 와, 할로윈. 와, 해피할로윈. 다 뜯. 끝났어. 손해 손해 손해 손해 손해 손 네. 에헤 어디, 어디 손해 손해 손해 여기서 해 손해 아해아예 손해 손해 이해킨 좀. 아니, 나나좀저 옆에서 봐. 어 잠만 찍을게. 나도 무기 꺼내야지. 아, 나도. 내가. 봐. 어, 할로윈 온건 없을까? 모르겠다. 안 됐다. 안 찍어. 이걸 꺼내야겠다. 그러면 잠만, 얘 위치 좀만 더 당길게 빨리 해주시기. 오기요 아니 알겠어요 기다려봐 자 그러면 아이고 모르고 발사해버렸다 야 뭐해 그러면 하나, 둘, 셋 아이고 찍었습니다 네 응. 가십시오 진짜 보내 어떡해? 나도야 나도 죽었어 와해피 할로윈 썸네, 썸네 다 찍었어 썸네 줘. 알겠어